우리 불당면도 먹었으니까 는 맛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우 속 쓰려 야 불당면 먹어본 없어 속이 너무 쓰려요 진짜 너는?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 제거 먹으면 괜찮은데 어. 언니 거 먹고 아 오빠가 진짜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아, <웃음>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젓가락을 한줄 뜨는 순간 개 맵다 땀이 식은 땀이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 속이 너무 쓰려요 어. 솔직히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면서 진식 게막 할까? 요거로 <웃음> 아, 아, 저 야, 악어 싫어요. 야, 악어 말고 딴 걸로. 야, 요, 요거로? 악어 야?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진실 게임을 두번만 하는 거 어떠냐? 자, 가위바위보. 야, 항상 1등이야. 그러니까. 안정. 어? 안정. <웃음> 나 <웃음> <잠시만요. 웃음> 진심으로 좋았다. 뭐야?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누구 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아.. 뭐 누가 먼저 질문 할래? 원래 항상 이 차림으로 다니시는 거예요항상이 차림이 멋진 아 뭐지? 스타일? <웃음> 응. 평,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녀. 그러면 뭐 평상시의 스타일은 뭐 소영이가 하다시피 되게 눈을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맨날 선글라스 끼고요 밤에도. 패션 쪽으로는 조금만 그러니까 화려하게만 입으면 사람들다 쳐다봐. 그걸 즐겨 아. 다음 소영이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결혼은 뭐 여자만 있으면 뭐 다음 달에도 하고 뭐바로도 그럼. 그럼 왜그 이전까지는 안 했어요? 뭐 좋은 사람 못 만났으니까 나는. 너 결혼 언제 할 건데? 2 8에서3른살 사이. 더노아 <웃음> 너는? 저는 사십 살 넘어서.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보면은 이제 남자 만나잖아? 금방 해. 어이삼년 정도. 요즘에 요즘 애들 보면은 거의 뭐 결혼도 뭐 일찍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젊은 애들. 자 오늘 한번 더. <웃음> 야내 질문이 너무 좀 재미가 없어. 가위 바위 보. 나만 아니면 돼. 오빠, 오빠 질문 할까? 네. 잠잘 때는 뭐 입고자? 반바지에 반팔? 반바지에 반팔? 응. 다음 질문은? 아, 바 <웃음> 너무 재미없는 응. 지야. 응. 윤희는 키가 몇이야? 신체 사이즈. 키는 1 6 0이요 허리는 마지막으로 된게 22인치였는데 살쪄서 아마 조금 풀었을 거예요. 오빠, 오빠는 또 마른 여자를 별로 안 좋아. 홍보라다가 <웃음> 알 <알아요. 웃음> 질문해. 성형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부위. 가슴이요. 가슴, <웃음> 당연히 뭐바 아니야? <웃음> 어, 가슴이요. 가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내 생각이지만 코. 코나 아니면 은 돌려깎기. 음. 저는 어. 얼굴이 좀 길어서 턱을 좀 깎고 싶은데 어. 턱을 깎을 수 없는 턱이래요. 이랑 여기가 너무 예쁜 턱이라고 병원에서 그래갖고 <웃음> 이마는 너무 위험하다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야, 이것도 만약에 보시면 우리 또 성형외과 원장님이 어, 우리 윤이 너무 맘에 들어. 이 그냥 혹시 아니야? 협찬 들어올지? <웃음> 야, 이 새벽에 참. 두개 <웃음>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웃음> 너한개 <아니면> 나야. 어? <웃음> 아, 우리 소영이. 자, 이거는 이제 치워버리고. 남자친구한테. 응. 이만큼의 돈을 써본 적이 있다. 야, 근데 보통 남자가 쓰지 않나 나는. 소윤이 요즘좀 어려운데. 음, <웃음> 아, 요즘엔 어렵죠. 그러니까. 얘 예전에 막잘 봤을 때는 막 클로저 동케준 형 사고 막 그랬어. <웃음> 야, 나는 남자가 음. 반을 냈으면 음... 나도 내야 된다고 생각해. 계산할 때 옆에 그냥. 쭈뼛쭈뼛 서 있는 게 너무 음. 싫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더 내더라도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은데 음. 내가 2년 사귄 남자가 있는데 고등학생 때였어 근데 네. 내너첫사랑이몇살 때였어? 있... 몇 첫사랑이 뭐죠? 첫사랑이는 <웃음> 첫사랑이 처음으로 뭐. 좋아한 처음 건가? 처음으로 사귄 건가? 네, 첫사랑이가? 잠자리 말고 아니 아니 아니 음. 짝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야또 어렵게 간다 <웃음> 처음 사귀었던 어. 애는 어. 고등학교 1학년 걔랑 2년을 갔는데 어. 실명을 안밝히니까 말해도 되죠? 음.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었어 어. 근데 고등학생인 아들이 연애를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줬어 용돈을 처음 사귀었을 때는 거의 반반? 거의 걔가 더 많이 내다가 걔랑 2년을 사귀었는데 거의 100일 지나고도 거의 내가 80% 냈던 거 같아 근데 맨날 만났어 같은 학교였고 음. 제일 많이 쓴게 응. 얼마야? 연애기간 정도데 하루에 제일 많이 쓴거 게... 내가 이번 남자친구 생일 때 속옷을 선물해 줬어 응. 비싼 거 이거. 어, 켈 음.. 응. 그런면 <웃음> <웃음> 그러면... 아니야 야 말해도 돼 <웃음> 캘블라이 <캘빔바이. 웃음> <웃음> 그거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밥사고다 하니까 하루에 한 2, 30% 들었던 것 같은데? 오빠, 오빠는 오빠 속옷값이 안 들어가지 안 입어요? 아니 은지꽤오도됐지 속옷 안 입는다고요? <웃음> <그게> 비위생식입인거 <비비세트인>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저는 그렇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건 있다 그러던데 아. 동사들이 속옷을 안 입고 청바지를 응. 못입는다나다 다 입는데? 이 팬티예요? 어. 와우. <웃음> 그러면 아. 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입 보통 모르지 혼자 다 입고 아 청바지를 입으면 응. 지퍼를 올리다 낀다. <웃음> 처음 하수? 처음 어, 하수. 그 고수는 전혀 그렇지 아니 난 이거 어디서 들었거든. 나 음. 아, 처음 약간 어, 이 충격이야. 이게,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약간 그거랍다결과에다또 <웃음> 충격을 먹어. 여자들 보면은 위에 노브라 다니는 사람들 이 많지 않냐? 어. 어에 어. 다녀셨길래? 이태원 <웃음> 가서도 많이 보고. 아니 이태원을 만날 수 어. 있어. 외국인들 많아서. 어. 스트가 있잖아. 게, 개인에 있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사람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나 어, 이상하다? 어, <웃음> 오빠같이 뭐 전세계 뭐 팬티를 안 입는 사람이 뭐 나만 있겠어? 실제로 <웃음> 처음 봐가지고 한세 이 봤어 자연주의 <웃음> 독일인가? 유럽 누드 퍼포먼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웃음> 어... 그치? 그럼 그 사람들 다 이상하네 <웃음> 무드 퍼포먼스 뭐, 하니야그그그 그, 있잖아 옛날에 음. 뮤직뱅크였나 빅스 그거 진짜 찍을 수할때그 재킷 하나만 입고 여기 어. 밑에 벨트 해가지고 그, 그, 이렇게 눈으로. 허리 허리였나 어깨 돌리는게 있는데 공용방송사는 동영상. 꽃지가 양쪽이 다 노출이 되면 안 된대. 어. 오른쪽 되고, 왼쪽 되고, 오른쪽 되고, 왼쪽 되니까 이게 정지 먹을 일이 없는 거야. 음. 유튜브에 한창 막 지금 조회수 엄청나게 거겠어 진짜? 다른 데 애가 애들이 있는데, 음. 리허설까지는 그대로 했었는데, 었생방에 음.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중간에 바지를 버리는 아. 거야. 그게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느낀 거지. 왜냐면, 어, 그 정도는 가능한데, 음악방송은 또 청소년들이 음. 많이 보고, 다 벗었어. 근데 그런 어. 퍼포먼스는 이거는 퍼포먼스라 볼 수가 없는 거고, 미친 놈들이지. 미친 놈들 <웃음> 놀이부르고 공연하고 관객들과 아니, 근데 그건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지. 그 밑에까지 벗는 애들은 그냥 미친 놈들이고, 클럽에서 술 취해서 남자가 오셔서 같이 나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약간 주사가 아무리 치해도 집은 가야 돼. <웃음> 오빠의 경험담은 술 취하면은 집에 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잖아? 집에 안 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얼굴도 괜찮고 몸도 괜찮고 어. 재력도 있다. 야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잖아. 남자가 꼬시잖아. 그러면 다 넘어오게 돼. 너무 잘생겨서 얼굴 믿고 나대는 애들? 기생활라비를 어! 어. 만나면 꼭 여자가 고요 여자가 꼬이면 그새끼 바람이 나고 아우 싫어. 그냥 어. 못생긴 사람이 좋다. 너무 못생겨서 사실 상관이 없어. 나한 잘해주면 되니까. 그래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뭘 바래? 이 정도까지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인 거지. 그래서 윤희가 지금 21살이잖아. 자 1번 돈 많은 사람 2번 네. 성격이 네. 3번 어, 옷잘있는 사람 4번 얼굴이 좀 반반한 사람? 1번이 부모님 돈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가 자차 아무래도 뭐? 이제 너 나이 비례해 봤을 때는 지관이 좀동이좀 있는 애들 아 그럼 있어. 싫어요 저는 성격 좋은 사람 아 어, 성격 좋은 새끼? 야 나이가 어린데 남자한테 많이 대여봐가지고 그럼. 남자를 처음 만난 게몇살 때는 중학교 1학년에 좀 빠르다. 빠 어이 거 과속 스캔들이네. <웃음> 연애를 막 했다거나 어. 이런 게 아니라 어. 제가 맞는 성격의 사람들이랑 지나 보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아진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난 남... 남녀공학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치? 남자가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아서 어. 연애를 빨리 하게겠는도 그, 그래도... 요즘 애들은 어. 더 빠르기 때문에 맞아. 초등학생 때막 중학, 중학교 때가 초등학생 들도 연애하던데? <웃음> 나는 여자를 만나고 첫사랑이 스무 살인데 <웃음> 다음 우리 소영이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이 응. 어리면 얼굴만 보는 거야 오빠도 이제 뭐 결혼을 좀 해야 되니까 질문 한번 해봐 외국인인데 딱 어. 오빠 스타일이에요 문화가 좀안 맞아 응. 정말 이상형에 근접한 사람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어 없지. 맞아 아니야 돈은 돈은 문제가 그러면 성격이 좀안 맞아 그냥 문화도 안 맞고 그냥 응. 대화도 안돼잘 응. 근데 그냥 좋아해 서로 응. 응. 1번, 2번은 한국 사람인데 그더 어렵게 간다 오빠랑 <웃음> 어. 대화도 되고 문화도 맞는데 어. 그냥 오빠 스타일이 아닌데 애가 응. 착하긴 해 응? 외국 사람인데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연애를 결혼을 할 거냐 어, 응. 1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 나랑 1번. 대화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응. 안 통하는데? 바디랭귀지를 하는 게 있잖아 평생 바디랭귀지를 하면살수 없잖아 요 아니, 같이 살다 보면 언어라는 건뭐 기본적인 언어 같은 건 되게 중요하지만 중국에 친구들이 많잖아 나 중국말을 꼬이 못해. 관인시가 되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가족이 되다 보니까는 대화가 안 돼도 영어로 조금만 서로 간에 대화되는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야. 행동, 행동, 눈빛. 혼자서 중국 가더라도 그냥 뭐 24시간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녀 언어나 그런 거는 다중요하다생거 하지 않아. 이거는 타문화 과정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뭐 언어가 된다가 결혼하는 건아니라는거야 가장 유행은 2년이 돼야 되는 거지. 서로. 늦은 시간까지 벌써 시간이 3시 30분. 오빠 집에 놀러와줘서 고맙고. 오빠가 나중에 놀러오면 은 맛있는 거 해줄게. 어, 오빠 뭐 먹고 싶습니다. 어떤 거다 돼요? 똥양꿍이라든지 어. 뭐. 아니 안 되면은 그거 또 뭐. 배달하면 뭐한 30분 안에 오니까. 음. 근데 마지막 인사를 큐얼스로 건배. 야 아이스 아메리카 갖 건배하는 거면 저희 세계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하나 둘셋큐얼스